빛나는 해안의 주간 퀘스트는 신비로운 고대 강화제와 손상 복구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퀘스트는 지도에 표시한 지역에서 NPC에게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만 완료가 가능합니다. 일요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며 수락 기준이 아닌 완료 기준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퀘스트 내용은 빛나는 해안의 적대적인 대상을 150마리 차치하는 것입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죽이면 되는 것이라 상당히 쉽습니다. 장비가 어느정도 올라간 유저라면 동서부를 제외한 지역에 주간 퀘스트를 전환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몰라도 빛나는 해안은 손상복구서를 주기 때문에 꼭 해야합니다. 손상 복구사를 명예 점수로 구하기 위해선 만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아이템 자동 습득이 안되는걸 보니 캔닛의 수직구실 기간이 끝났네요. 경매장을 통해서 골드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매물도 없군요. 그럼 캐시를 충전해서 사야할까요? 아니요, 아이템을 안 먹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초보자라면 사냥하다가 엄페우를 때리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때리게 되면 몬스터를 3마리 소환하는데 상당히 아픕니다. 이 아저씨도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거 보이시죠? 퀘스트는 완료했는데, 맞은 게 너무 분했는지 복수하러 갑니다. 150마리를 전부 잡았으면, 처음에 퀘스트를 받았던 NPC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면 됩니다. 손상복구선은 당장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신비로운 가과제는 영지 제작대를 통해 영농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